배고파? a u p a t a 엄마 n j 야 엄마 a u 야 a 먹어 a 먹어 먹어 러 <목��> 진짜 큰거 같다 뭘 맛있어? 중 고모도바 고고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맞 맘도 있 예쁘다. 나도 있어.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하나, 나도나 어. 하나, 담으세요. 담으세요.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어, 테리가 잡아 텔리포 응, 금레고 응. 응. 응. 응. 그, 그, 그, 그, <웃음> 잖아 맨날 혜리꺼 사는건데. 뭐야? 이봐. 어, 땅콩이, 땅콩이 건가 봐. 뭐야? 뭐야? <웃음> 어, 뭐야? 혜리 방금 깼어? 언니, 아니, <웃음> 어머, 부자. 혜리가 됐어, 뭐 아빠. 응 이거 계산 때 내야 돼줘아이야 <웃음> 저기다 내 아니야 우이스크림이 어? 아이스크림 줘? 아니 아이스크림 아빠 아빠는? 아빠는? 아빠 아빠 아 아빠 그러거든. 어. 좋드나도안왔어따이내거데어 그럼 이거. 어, 이거 언니 거야, 언니 거. 언니 거? 나는 이데 아니여기있데요 네. 한번 봐요. 기다려 기다려. 하 이거. 뜯기는 있데요 뜯는 법. 여기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. 이거.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. 편안해. 자. 여기. 통통 <웃음> 똑똑. <웃음> <웃음> 어? 이게. 통통합니다, 이거. 오? 자. 우와. 오빠 먼저 할게. 이모도 한번 먹어 보면 안 될까? 아. 다섯 개니까 음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네 먹어. 자자자자카 하나, 둘, 셋. 와와가 와, 뭐야? 다자 아니까. 이제 네가 할 거예요. 하트리 없어지는 니까 우와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뭐지? 이거 봐요. 어, 테리. 하나, 둘, 셋. <놀람> 아, 그래. 먹어, 먹어. 나, 건 어. 언제 나 아, 이리 해. 오세요.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<놀람> 나 이렇게 되겠어요. 나는안 돼, 나 돼, 나 먹을 돼. 나도 안도나나나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나도 내가 이용하고 싶었단 말이야 다고 네. 리리 때리, 때리세요 들이, 들이, 들이, 들이, 이 the wind blows,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, and the sand will hold me. Yeah! Yeah!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